너의 마음을 모두 내가 가질 수는 없을까? 가진다는 말이 좀 그렇지 너도 알아 물건도 아닌 걸 담을 때도 없겠지만 가끔 생각해 말은 안 되는데 밤이 더 깊어지고. 다시 조용해지면 너를 보고 싶은 마음이 또 번져 나오고 흘러나온 마음이 닦을 수도 없이 넘쳐 방을 가득 채워 난 바보가 돼 어떻게 네 마음을 내가 가질 수가 있을까 이렇게 예쁘고 너무도 멀리 있는데 너는 저별 나라 내가 보이기나 할까 근데 욕심나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리리리리리따